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만나고 계시는 분들은요 어떤 모습 때문에 끌려서 만나게 되셨을까요? 내 남자는요 내 여자는요 나의 어떤 모습에 끌렸을까요? 우리는 저마다 내 마음에서 끌리는 어떤 상대를 선택해서 그사람과 연애를 하고 있는데요 얼굴이 잘생겨서 끌리기도 하고요 예쁜 모습이라서 끌리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귀다 보면 그 관계가 계속 이어지다 보면 요그 사람에게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바가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은 혹시 내가 내 상대방에게 끌렸던 이유가 내가 다시 그 사람과 헤어지는 이유가 될수 있다고 생각해보신 적이 있을까요? 어쩌면 나는 나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내가 내 마음속에서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상대를 만나면 그 사람에게 이런 걸 받고 싶다 이런 모습을 기대한다 라는 것들이 있겠죠 어쩌면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결핍이거든요 그런 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나는 누군가를 만나요 그래서 내 상대방이 그런 모습을 충족시켜 줄때 나는 연애의 희열을 느끼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게 되는 걸 거고요 예를 들면 요 우리 부모님이 상당히 엄격하고 무서운 분이셨어요 그래서 나는 엄격한 틀 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내삶이요 다람쥐 채박퀴 돌듯이 규격화되고 정형화돼서 매일매일 숨가쁘게 살아왔거든요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이 사람은 너무 자유분방하고요 뭐든지 관대한 마음으로 날 대해주는 것 같아요 내가 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제재를 가하는 게 아니라 그래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잠을 자야 될 시간을 정해놓는 것도 없이 마음이 가는 대로 기분이 끌리는 대로 밤을 새기도 하고요 충동적으로 바닷가를 가보자고 새벽 늦은 시간에 출발을 하기도 해요 그런 모습들이요 내가 그동안 사람으로서 느끼지 못했던 내 결핍을 채워주는 행복한 에너지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나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낭만적이고 행복한 기분들을 가득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과 내가 운명의 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끌림으로 인해서 나는 그 사람을 분명히 만났거든요 그렇게 나를 대해주는 내 상대방도요 자기는 여태까지 그렇게 자유분방하고 즉흥적으로 생각을 해오고 살아왔는데 나라는 사람을 대면하다 보니까요 항상 정형화되고 깔끔하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그 모습이 자기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선택을 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자기가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마다 행복해하고 웃는 모습들이 전해지니까 행복하다고 라 생각을 하게 되는 걸 수도 있고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끌리고 있고요 서로를 끌어당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를 끌어당겼던 그 힘이 나중에 우리에게 위기를 또 만들게 되거든요 예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지만 우리는 양면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좋은 시절에는 요 서로에게 끌림으로 작용했던 것이 나중에 문제 상황이 됐을 때 서로가 그동안 살아왔던 생활 방식이나 사고가 다르기 때문에 해결해가는 방법에도 차이를 분명히 갖게 될 거예요 내 네, 상대방이 자유분방하고 요 충동적이면서 로맨틱한 느낌을 줬던 사람인데요 사실은 그 사람은 요 나처럼 규격화되고 정형화된 삶을 살아오지 않다 보니까 좀 미래에 대한 꼼꼼한 계획이나 치밀함을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겠죠.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는 늘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오던 사람인데 내 상대방이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이니까 그게 참 답답하고 나를 불안하게 하네요. 위로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걱정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. 낭만적이고 철없는 생각들을 나한테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. 나는 지금 현실적이고 계획적인 그런 안도가 필요한데 말이죠. 그런 내 상대방도요. 내가 답답하고 힘든 정형화된 삶을 살고 있어서 자기가 주는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그런 낭만적인 생각을 기뻐하고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문제 상황이 됐을 때 그렇게 접근하면 될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그남자도요 나에게 끌렸던 이유는요 규격화되고 요 꼼꼼하고 잘 진행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참 좋아서 왔는데 어떤 문제에서는 요 그게 습관처럼 그 사람의 모습이 되어 있으니까 계속 그런 접근을 하는 게 남자 입장에서는 또 이해가 안갈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는 서로를 끌어당기고 끌리는 힘에 의해서 사귀고는 있지만 요 결국엔 또 그것으로 인해서 헤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렇게 운명에 맡기실 건지 아니면 그런 끌림이 있어서 그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이 너무 좋다면요 그 사람의 이면에는 어쩌면 내가 케어해주고 감당해줄 부분도 있다는 라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나도 결핍이 있고요 내 상대도 결핍이 있어요 그 결핍을 우리 서로가 채워줘서 끌렸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면 그 결핍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채워줬던 것에 대한 고마움보다는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하고 안 통한다고 답답하다고 우리는 서로를 또 밀어내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밀어내고요 다른 사람과 만나서 다시 나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또다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와 다른 결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겠죠. 역시 그 사람과도 요 한때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운명의 짝이라고 상상을 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똑같은 이별을 반복하게 될수 있지 않을까요? 연애를 하는 것은요. 어쩌면 내 운명의 반쪽을 찾는 걸 수도 있겠죠. 그 운명의 반이라는 것은요. 나의 결핍을 채워주는 의미도 있을 거고요 내가 그 사람의 결핍을 채워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걸 수도 있겠죠 우린 서로가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기를 바라니까요 내 상대방이 나하고 잘 맞는다 를 체크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상대방과 연애를 해가면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은 나와 이런 것들을 맞춰가기를 바라는구나 그런 파악이 우리가 연애를 깊이 들어가면서 계속 해가야 되는 과정은 아닌지 여러분들의 주어진 연애의 숙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닌지 그래서 내 나름은 열심히 했다고는 하는데 매일 아픈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연애를 대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지금 누군가와 함께 계신다면요 지금부터라도 요내 상대방은 나에게 궁극적으로 어떤 결핍을 채우고 싶어 하는지 나는 그 사람에게 그런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인지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